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쥐용 어어 어디가니 아 너가 지금 뭐 최강의 포켓몬이라고? 넌 울트라깝까? 난 울트라미스인데 <웃음> 이번에 할 포켓몬은 메시붕입니다. 자이 메시붕으로 사용할 스킬은 덤벼들기와 커플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. 진입 물건은 기압의 머리띠, 맹공 덤벨, 가벼운 돌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.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요, 탈출 버튼, 분화 스모크, 만병통치제까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. 자 그리고 사용했던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풀타임 감소 효과, 단매벨 들고 가고요. 스택을 빨리 쌓아서 별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레드 1레벨 이렇게 들고 갈 겁니다. 자 나머지 요두 개는 크게 의미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최강의 보기 포켓몬 매시브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자, 좋아요 아 <웃음> 죽어 <즐거워>. 도망갔다가 기다렸다가 <웃음> 빠지 다 이거 빠질게요 아 나인테일이 있어고좀 힘들긴 하겠다 쟤네들이 무리만 해주면 되거든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자 꼴로자 꼴로자 나 꼴로 저는 꿀진입니다, 여러분. 흡혈. 내가 토펀치로 받고 아, 꼴색개 넣고 또 도망가고 아, 나예쁘지 않았고. 이겼으면돼요 네, 절대 안 죽어요. 오 잠깐만. 흡혈. <웃음> 이 친구가. 자, 잡아 줍니다. 좋습니다. 나쁘지 않았습니다. 자, 다섯 개니까 할 만할 걸? 날렸죠? 오요 <웃음> 아, 진짜 열 받겠다. 오요 딸골들어가고요자새골 넣었나? 자 이제 내꼴 네 아주 좋아 나쁘지 않았어 괜찮았어 파이디 안녕? 이거 내거야 먹지마 먹지 말라고 요자식아 짬프둘 요거 짬프자스왑 써주고요 좋아요 자 이거 깽파셔도돼 나이스! 자 빠지겠습니다 <웃음> 아 도망가고 자피 회복하고 됐고 피펠 뭐야 잠깐만 잠깐만! 자, 피해주고요. 내 네, 나쁘지 않았습니다. 괜찮았습니다. 좋아. 어그로 잘 끌었고 아, 이거 꼴만 좀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은 세고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그게 어렵네요. 자,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했으니까 쪼요! <웃음> 어,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꼴 못해도 하는 두 개만 더 넣을게요. 최소 두개 넣고 그 다음 이제 위쪽에 저 친구들을 아주 혼쭐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잡아주고 나이스! 자, 경기 써주고 아 진짜. 나도 나이스. 어캐리한다캐리한다 <웃음> 아, 캐리한다, 좋아. 이거 이거 나한테 쓴다고? 이거 나한테 쓴다고? 그 그러면 리자몽이를 쫓아볼까? 저요! 어이고 도망가 버리네. 괜찮아. 괜찮아. 콜로. 그래도. 탁탁. 자작쪽. 아, 죽어. 아 진짜. 아 이거 치사하다 진짜. 자, 갈게요. 야야야. 너이개판이잖아 자 집중 집중 집중 그렇지 <웃음> 와 대박이야 잘했어 쥬오 모기야 <웃음> 모기 먹이. 진짜 모기야 야 이거 모기면 혐오스럽지 않나 좀 쭈오 뭐은구지가뭐최강이면 퍼... 뭐해 어 안녕 대전 나 도망간다 아 <웃음> <나> 거르지 <웃음> 나둘셋넷 다섯, 여섯, 5, 6, 7, 8, 9, 10, 11, 12. 쥐용! <웃음> <웃음> 어, 어디 가니? 우리 마기라스가. 아, 너가 지금 뭐, 최강의 포켓몬이라고? 돈없을까아 나는 울트라비스인데. <웃음> 아, 진짜 사기야. 이게 뭐야, 이게? 아, 더 좋은데? 아니, 흑이더 좋아요. 아이고, 죽어버렸구나. 일로 어서, 어이구, 피해주고. 어, 나도 모르게 피해버렸네. 하. 탁! 탁! <웃음> 아나한게 없는데 이거 어떡 하냐 진짜 이거 마기라스 궁기 썼으니까 안 싸울게요 지금! 궁기 쓰고! 나 둘!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빠져 이거, 이거 도망가야 돼 이거 도망가야 돼 야! 야! 아 뭐해! 제뭐 뭐 항상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거 빼서 먹어봤자 하나도 좋게 없다는 걸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둘셋 찍어! 아, 아꼴 들어간다! 새꼴 들어갔습니다! 어, 나쁘지 않지? 어때? 어때? 어때지요? 어, 어디? 어? 이 메시붕한테 덤입니까 개령놈 어, 다 빨아 먹어버릴 거야 잡아주고요.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. 아 진짜 이거 메시봉 스킬 하나 빗나가면 너무 커 오, 오, 오, 오, 살았다 자 잡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그거 이거 내가 넣어야 돼요 자그 들어갔습니다 좋았죠 조요 <웃음> 나이스 에피라스 안녕 안녕 어 빠질게요. 네 빠지겠습니다. 네, 빠져야 돼. 싸우면 돼. 네, 싸워 안 돼. 이거. 애들 본진이야. 여기 싸우면안 돼. 우리 나름 잘했어. 우리 나름 잘했어. 저리 가. 오디 지금 어 괴롭히려고 하는 거지? 어? 요 자식이 지금. 찌가. 찌오. <웃음> <지효! 웃음> 어? <웃음> 아 일단 갈가목이 먹어야 됩니다. 이제 충분히 정글로만 그 레벨도 올렸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둘, 셋, 빛, 빨아주고, 도망가고, 자, 아, 저거 싸우면 안될것 같은데, 해피나스가. 아, 해피나스가 있는 건 좋은데, 나 이거 좀잘 봐야 돼. 아 진짜! 아니, 갈가보기가 안물려 일단, 어, 위쪽이 조금 위험하니까. 아, 저게 돼! 싸우면 안 돼요, 이거 싸우안 돼요. 저희가 불리합니다, 싸우면. 긴장해야 돼요. 이거 들안될 텐데. 되는데, 지금 썬도가... 썬도를 안먹고 있나? 지금? 괜찮은 건가 이거? 자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았 얘들아 아 뭐해 너네 진짜!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냐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파이어로만 믿자 파이어로만 믿자 이거 아 진짜! 질령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 진짜 너네 너무한다 진짜. 딜러가 이게 뭐야. 아 도대체 너네 뭐하는 거야. 개정몬이더 잘했나 보다. 자 이번에 흑펠 스킬을 이용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았는데 게임은 솔직히 두판다 졌어요. 이게 좀 워낙 공격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자 우선은 확실한 거는 흑펠 기술도 정말 강력한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. 그리고 일단 스킬에 조금 홀타임에 여유로움만 있다면 솔직히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메시붕이랑 포켓몬을 잡기 전 힘들 것 같다. 웬만한 애들이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성능을 냈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